자, 아, 하이구, 반갑습니다. 아, 복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니, 지금, 저보신 분들 다시 오라 그래. 야, 지금 이거 복귀각 잡혔다. 야, 이게 넷마블이 대응을 겁나 빠르게 했는데? 자, 성전의 기사, 수어, 그리야 뭐, 스킬 병에 대한 추가 안내 가지고요 12월 20일 7시. 저 지금 와 이거는 지금 연말이라서 아마 바쁠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겁니다 여러분 대응이 굉장히 빨랐고 어 성대리께서 수호자 그리암모 영웅의 갑작스러운 스킬 변경으로 인해 게임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사과드립니다 어 대응하는 과정에서 충분고려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머리 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 어 이거 진짜 빨리 했다 빨리 했고 박아네키만 공격력 했는데 분분히 인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어, 해가지고 자 <웃음> 결국엔 뭐고 결국에는 솔직히 얘 보상이잖아 <웃음> 맞지? 야, 왜냐면 그려모가 약간 생태계를 해친 건 사실이에요 생태 생태계 해친 건 사실이라서 생태계가 해쳐짐으로 해서 이 게임이 해쳐지는걸 원치 않습니다 예어유튜브로서도 그렇고 내가 이, 이 게임을 사랑하는 게임으로서도 그 자석 하나가 날뛰어 가지고 피 PV 밸런스 다 무너지고, 어? 감히 얼티미 형님을 때리고, 이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래서 그거는 나는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 투자한 사람들, 그 캐릭터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 나도 훅 들어갔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많이 받아야 돼. 진짜 많이 주는데. 야, 이거, 이게 다, 여러분. 야, 빨리 지금 저은 사람들 연락해라. 연락해라. 이거 지금 안 받을 거야? 이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 SSR 오각성 오강화 장비 선택권 6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공방생 추가효과 15%로 맞춰진거 이거 우리 얼티밋 이번 페스티벌에 얼티밋 장비 해가지고 R이나 SR을 풀옵션으로 어, 풀, 풀 옵션으로 줬잖아 근데 R이나 SR은 실제 캐릭터를 못써 걔 그냥 그거를 어, 개투용으로 쓸 뿐이지 근데 SSR을 풀... 야 이게... 이 정도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건 다이아 뭐몇 개랑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닙니다 올 15%라고 공방생이 하... 자 일단 이게 출발이고요 그다음에 모루 500개 일단 모루 좀 썼을 거 아니야 이걸로 사실 모루 퉁쳐도 되는데 어 혹시 그래도 좀 많이 화났다 이러면서 모루도 500개 일단 망치도 혹시 좀 썼어 망치도 주기 망치 50개 육성 각성석 6개 장비 각인석 60개 자 지금 뭐 이미 이걸로 내가 얘기 끝났는데 그래도 장비에 대한 거다 줬어요 추가로 좀다 줬고 그 다음에 강화할 때 강화 물약 좀 들어간 거 같은데 물약도 챙겨줄게 이러면서 이런 거 소소한 건데도 다 챙겨주고 어 3, 3천만 골드죠 이거 지금 3천만 골드 오케이 3천만 골드 그 다음에 UR 진화 목걸이 두개 우리 진화할 때 썼을 테니까 그 다음에 육성 속력 마법서 두개 원초의 마신의 기운 125개 마수 벨모스의 핵 75개 초각성 코인 63개 오케이. 내가 볼게. 이거 6초간 간 하고, 지금 1 0강화 하고 다 챙겨주는 거 같거든. 그 다음에 찬란한 옷감 150개. 이거, 코스튬 강화 재료. 이거 코스튬 풀강 하신 사람들도 있거든. 어, 난 풀강까지는 안 했어. 야, 이거라, 야, 야. 야, 이제, 어, 나는 방어 쪽은 풀강 해줬거든. 방어 쪽은 풀강 해줬고, 딴 쪽은 안 해줬는데, 그냥 다 챙겨줍니다. 찬란한 옷감 150개. 영롱한 부석품 150개. 매혹적인 향구 150개. 어, 그지? 그러면, 어, S, 어, UR 코스튬을 맥스로 찍을때 30개씩 드니까 350개 5 맞지 그렇게 챙겨주게 되고 바랄라의 강의 야 잠깐만 요거는 선물 <웃음> 야 이거 바랄라의 강의 예? 이것 때문에 내가 아직 영상은 안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과금한 것도 있어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선물 만든 거 챙겨주네요 푸른 마마르의 정수 70개 리의강인남 70개 오케이? 야, 이거를 다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다? 백다이아가 있다. 오케이? 자, 보상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스킬 변경에 납득이 가지 않으신 모가님도 있으시겠지? 있겠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여러분, 개꿀이야. 개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고가 났다가 오히려 한 미천 두둑이 챙기는지. 이거는, 이거,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 굉장히 꼼꼼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 있게 해서 사과드리고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세도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대응 속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웃음> 어 대응 방식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추가 보상에 추가 보상, 그백 다이아도 오는 겁니다. 백 다이아에다가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로 얼티미 형을 더 빵빵하게 만드세요. 오케이? 이걸 어디 딴데쓸 생각하지 말고, 얼티미형코스틴 풀업 못 해준 사람들 있지? 어그 형님한테 다 해드리면 돼. 야, 이거는, 어, 얼티밀 형한테 해드렸는데, 이게 좀 남았다. 좀 들어온 게 남았다. 그럼 좀 창고에 찡박아나. 찡박아나. 어쨌든 대응 잘한 넷마블, 제가 보기엔 칭찬할 부분입니다. 칭찬할 부분이고, 제가 욕할 때는 욕해드리고, 칭찬할 때는 칭찬합니다. 이건 칭찬할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포지션에서 나한테 가장, 가장 이득이 뭔가. 잘 제어를 현명하게 사용하시고요. 어, 이렇게 되면, 나도 솔직히 말해서 연말 때문에 다이아를 조금 더막 사색이 좀 해놓고 있거든? 한 천장 정도 더 가볼까 싶기도 해요. <웃음> 여하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 오케이? 해결 잘 됐다.